박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맞는 거죠? 아니, 오브라드는가 요... 아니, 아니라 벌어져요. 그래서 아니요 아, 여기는 그 여기는 맞았는데 벌어지는 것 때문에 틀린 거군요. 네, 네. 음.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실험다 아, 내가 실험을 잘못했나 보다. 실험다 금속박이 마이너스 전화가 손으로 이동하여 금속박이 벌어졌다. 금속박이 마이너스 전화가 손으로 이동하여. 금속박이 벌어진다. 실험, 다 금속박의 마이너스 하나가, 금속박, 얘, 얘의 마이너스 하나가, 오으로 이동하여, 금속박이 벌어진다. 선생님,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빠져나가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3개가 되면, 이게 오므라 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벌어지는 아, 거예요? 오므라 드는 거예요. 어, 아, 그럼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 틀린 거죠, 틀린 거죠. 그래서 5번. 아, 어, 5번, 어, 3번이 틀린 거예요? 네. 어, 근데 그럼 나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고치면 될까요? 손에 마이너스 전화가 금속박으로 이동하여. 이동하여. 금속박, 금오 금속... 5번 하든다. 이 네, 4번이요. 아, 4번. 손에 마이너스 전화가 금속박으로 이동하여. 손에 마이너스 전화가 금속박으로 이동하여. 전... 안녕하세요. 건강한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